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연인 사이나 사랑하는 사이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까운 사이인데요 그래서 우리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들은 요 같은 말을 쓰고 있으면서도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는 게참 많다는 걸 모르고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어쩌면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사이가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냉랭한 기류가 흐르기도 할 텐데요 남녀가 동일하게 사용하고는 있지만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그런 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마음이 좀 불편해 라는 말은요 남자든 여자든 모두 다 사용하고 있는 말이죠 그런데 여자가 사용하는 마음이 불편해 라는 말은요 생각이 많아지고요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내가 그걸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너무 좋게만 생각하고 있는 착각을 하는 건지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이 돼서 내가 확실하게 그 의미가 뭔지 알수 있다면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서 그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니까 지금 내 머리에 생각들이 너무 많아지고 복잡해 이런 의미일 수 있다고 라 남성분들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? 또는요 네 잘못도 아니고 내 잘못도 아닌데 잡생각이 많아지고 떨쳐지지가 않는데 마음이 무겁고 답답해서 그냥 그런 찜찜한 기운들이 감돌고 있어라는 그냥 그렇게 내 마음이 그렇다라고 여성분들이 사용하고 있다면요 그러니까 이런 내 기분을 조금 업될 수 있게 내가 이런 생각들을 좀 분산시킬 수 있게 그런 에너지를 만들어 주면 좋겠어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라면요 남성분들은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해 보실 수 있나요 반대로 요 남자분들이요 마음이 좀 불편하다고 라 했을 때 뭘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네 얼굴 표정이 안 좋아지고 그렇다고 내가 지금 뭘 어떻게 해주자니 여건이 안 되고 해결을 해줄 수도 없고 해결되기 전까지 그게 내 마음속에서 계속 걸림돌로 작용할 것 같아서 그게 불편해 그러니까 네가 이런 나를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자꾸 내 기분이 어떤지 물어보거나 나한테 너무 눈치 보는 행동을 안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말이라면요 여성분들은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? 어쩌면 남자들은 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마음이 불편하다는 라 말을 해오면 자꾸 그거를 해결해 주려고 하거나 혹은 오히려 그런 마음 상태를 내버려 두는 게그 사람한테 도움이 될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쩌면 방치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근데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요 이런 고민들을 같이 나눠서 마음의 불편함을 다른 쪽으로 분산시키길 바라는 그런 공감과 같이 기분이 좋아지는 대화를 원하고 있다 보니까 여자가 마음이 불편하다라는 말을 했을 때 남자가 갑자기 대화를 멈추거나 아 그랬구나 라고 하는 행동이 모르는 척하고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 사람은 나한테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네 라는 생각이 들수 있는 거 아닐까요?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요 이런 마음의 상태를 같이 편안하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라 것을 원하고 있고요. 그러다 보니까 내 남자가 마음이 좀 불편하다라는 말을 하면요. 자꾸 그 이야기를 언급하거나 물어보면서 남자의 속내를 더 알아보려고 하게 되겠죠. 반대로 남자는요. 여자가 자꾸 물어오는 게 불편해지니까 그런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여자가 마음이 불편해라는 말을 하면 그렇구나 하면서 일단 쉬고 나중에 이야기하자라는 식으로 여자에게 또 서운함을 주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. 또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자꾸 감정이 안 좋아지는 단어가 있다면 공감해줘 라는 말일 텐데요. 여자의 공감해달라는 말은요. 내 남자가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내 마음의 흐름들을 느끼고 있어주기를 바라는 건데요. 그러니까 여자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서운한 이야기를 했을 때 여자가 바라는 공감은요. 그랬구나. 네가 그 정도 생각이 들만 했네.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데 다른 사람들도 네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걸 알아야 될 텐데 하는 이런 공감을 말하는 거겠죠.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자가 느꼈을 그 느낌을 내 남자도 느끼면서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길 바라는 건데요. 남자는 요 여자가 공감을 해달라고 하면 요 편을 들어달라는 거라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러니까 잘했든 잘못했든 앞뒤가 어찌 됐든 그냥 네가 말하는 것은 다 맞다고 해달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요 여자분들에게 되려 짜증 섞인 그런 반응들을 얻게 되실 거예요 그건 공감이 아니라 무성의한 거야 영혼 없이 그냥 맞춰주는 말이잖아 라고 말이죠 근데 사실 이 부분에서 요 많은 여성분들은 무조건 그냥 무성의하게라도 그렇게 내 편을 들어주는 남자 정도로도 만족을 한다는 거죠 왜냐면 요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요 그 정도로 대답해 주지도 못하니까요 오히려 그 상황을 자기가 있는 그대로 이성적으로 판단한답시고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니까요 그렇게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남자가 마지막에 덧붙이는 말은요 다 내가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라고 하죠 맞아요 남자는 분명히 여자를 위해서 말하는 거지만 어찌됐든 그러니까 여자도 그때 공감을 받은 게 아니라요 네가 나를 가르치려고 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남자들에게 공감해 준다는 말은 요네 입장 이해가 된다 로 끝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는 요 사실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해 주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게 진짜 위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 인간관계에서의 선배나 지인들은 요 아주 살포시 그럴 수 있겠다 힘들겠다 그래도 네가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나아질 거야 네가 지금 힘들다 보니까 그렇게 느낄 수 있어 이런 말을 들을 때 남자들은 조금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알아주기만 하고요 그 뒷부분은 요 내가 수습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자신이 느꼈던 그 감정을 내 여자친구에게 쓸 수밖에 없겠죠 또 남자들의 지인들이나 선배들은 요 여성분들의 지인들과는 다르게 여성분들이 나누는 디테일한 감정표현에 대한 그런 용어들이나 느낌을 잘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여성분들은 내 남자친구와의 대화에서 상당한 아쉬움을 느끼시게 될 거예요 서로가 좋아하면서 우리가 자기 감정을 설명하려다가 또는 답답함을 설명하려다가 이유도 모른 채 자꾸 감정이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평소에 우리는 같은 단어를 다른 언어로 이해하고 있거나 내 행동을 내 상대방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미리 혹은 종종 체크하면서 내 상대를 대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